이것이지한컨댄 꿈속의 사람이 꿈꿀 때는 얻지 않다고 꿈꿀 때는 분명히 몸중세계가 있거든 꿈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인식하고 고통받는 것이 있다 이만 얻는 것이 아니지만 급지여 생활에는 꿈을 깰 적에 이르러서는 너무 소득이야 마침내 얻을 바가 없어 아무것도 꿈도 먹거니와 고통받을 것도 없고 몽중의 세계도 허망해서 없는 거죠. 무서지게야 이무소 득고 부처님도 설법을 그 이상 더할 수는 없어요. 비유로, 꿈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중공화가 벼로 허공에 온갖 허공꽃치 허공에서 사라지는 정말 결정적인 사라진 곳이 있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니. 허공꽃이, 은병이 없어지면 허공꽃이 없어질 때가 있죠. 허공꽃이 없어졌다고 해서 없어진 그 자리가 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원래 없는 거니까. 허공꽃은. 타이고 무슨 까장이냐. 무생천구라 생긴 것이 없기 때문이다. 구공 꽃이 생긴 것이 없다. 일체 중생이 어 구생 중에 방면 생멸하라 일체 중생간에 원래 생멸이 없는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없다. 거공 꽃이 생기는 것도 없고 문양이 원래 생기는 것이 없다. 그런데서 원래가 불생불멸인데 불생불멸이 바로 진엽이니다 원각이고 거기에서. 권양씨 왕명도의 불생물멸로 불생물멸로 보지 못하고 생멸로 본다 생기고 사라지는 것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 것으로 본나 그러므로 생사에 융전한다고 말한다 융전한 바로 유해입니다 바퀴가 돌 다시 생사에 생사가 쉽세 없이 생사에서 늘 돌고 도는 그런 운전 생사라고 말한다. 건남자여 연애에서 연애의 인지에 임지란 말은 수행하는 첫 불방, 첫 번을 인지라고 합니다. 고산소를 닦을 때가 민지고성불할 때는 바지라고 합니다. 민지 바지. 성불하기 전에 수행할 적을 인지라고 합니다. 원인. 꽃이 필 때와 같은 때가 인지고 꽃이 피어가지고열매를 맺을 때는 과지죠. 와그 같이 과지. 과지는 성불할 때고 인지는 성불하기 전입니다. 인지에서 원각을 닦는 것입니다. 원각의 도를 처음에 성불하시기 전에 보살로 되실 때에 여래께서 원각을 닦는 것이 그것이 바로 꿈꽃임을 알았기 때문입 사실은 닦을 것도 없고 또는 진득할 것도 없는 거요. 우수, 우입이라 닦을 것도 없고 또한 체득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또 현실 세계에서는 닦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닦는거죠요 원래 비이 없는 자에게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현재 비이 있는 사람에게는 약을 먹지 않을 수가 없는거죠 약을 먹는 것이 원각을 닦는 거나똑같은거요 원각을 닦는 그것이 바로 허공꽃임을 갈았기 때문에 근본을 사고차 깨달았기 때문에 곧윤정이 없다. 곧 생사에 윤회한 것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몸과 마음이 저 생사를 받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이 나고 죽는 생사를 받는 게 있지만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저 나고 죽는 생사를 받는 것조차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천상차하유아독존이라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는 제일가는 성인 중에 성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기자공어요 본성무고니라 기자공어라서는 그걸 조작으로 조작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서 없는 것이 아니고 생사를 받는 것이 없는 그 도리가 일부러 가식을 통해서 만들어가지고 자위를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 본래부터 없다는 거요. 본성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건 없는 거죠. 본래 없는 거죠. 생사가 본래 없고 위명도 본래 없다는. 아까 신본정 왕본공처럼. 이전 나꼭 적어놓고 두고두고 두고 보셔야 됩니다. 항어쳐서알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렇지면 내가 적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체만 딱딱 적으니까 장만한 노트 해놓고 메모해놓고 두고두고 한번 음비를 하셔야 돼다 나고 죽는 생사가 본래 없다는 불교다 그래서 생과 가가 본래 없다는 거 그 도리를 정말 사무쳐 안으면 변성상부였다고 하고, 불교를 수십 년, 수백 년 믿더라도 그 도리를 모르면 수박 거다. 수박은 쪼개서 그 속에 단맛을 먹어야 수박 제맛을 알지, 수박 거설 핥아봐야 수박 맛이 안 나고. 그러니까, 불교의 인년을 수십 년, 수백 년 가졌더라도, 아 이거. 뭐 그러면안요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말은, 부처 글자는, 가지라고 번역하자가 각. 불타라고 하는데, 한자로, 부다. 인도말로. 불타라고 하고, 부다라고 하는데, 각자라고 번역합니다. 왕자, 흐름자, 각자, 가자식. 부처님은 대답하신 어른 어른이라는 뜻이죠. 부처님은 대답하신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그런 교법도 역시 대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그 법이 바로 불교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대답하고보면면 소득이 적죠. 깨달았어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깨닫다고 하니까 종기를 깨나 사발을 깨나젖시를 떼나 깨나 뭐 그런 말은 기뻐은 소리도 하지 만깨달아요 깨닫지 못하면 발짝 큰일이 깨닫고 보면은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주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 중생의 세계에서 부처의 세계로 바뀌는 거예요. 법무 그런 소견에서 성의 높깨 달은 위대한 그런 진리로 바뀌는 거죠. 억지로 가식으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성이 본래 없다 생사가 본래 없는 거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사를 없는 그 진리를 화경이 알아리면 바로 또깨달아요 그러면 연구를 안 해도 되고 찬선안 해도 되고 애써서 6년고향안 해도 돼. 감박에 해당하는 도노 도노 성불이죠 원각경 법문은 도노성불. 감박에 해당하는 본교법문이다. 육조장쟁에서 육조스님의 항상 법문이 본교법문이라고 됐죠. 본교법문. 어떤 사람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을 소위 저 대학교 강사하는 사람이 이자를 뽑아다 듣는 사람이 있대요. 이렇게 쓰면 틀려요. 법문이라는 말문화 사람이 출입을 통합니다. 법문화 성인이 나이 법문에 전화가 들어서 법문에 들어가 고러 봤나 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본교법입니다 본교 본격 동물이란 말은 본각경화, 본이란 말은 담박, 단박, 담박의 뜻이죠. 담박의, 한꺼번에 빨리 신속하게 속성하는, 속히 깨닫는 이런 지하의 본망행사 그러한 법문이다. 이런 지하의 본망행사 올록동자라고 하지요. 생산을 감방에 입력을 막고주는 거. 선지식 법문 듣고 이런 데 아예 원망 생산, 원망 생각. 그러한 법문이 돈욕법이 원각회만에 돈욕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닦아서 선거를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입력시키지 마세요. 입력시킨 대로. 되는 거예요. 반박에 성공할 수 있는 도리가 있다라고 입력을 시켜 세례를 그렇게 해야 본교 법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을 올려서 그는대도 반응이 있는가? <웃음> 나는 조금 자신만만한 그게 있어서. 말이 자신만만한 거예요. 다 자신. 아시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면서도 다죽고 가는 소리를 속으로 들들어가는 주목들도가니고 자신만만하지 못하니까. 자신만만한 것은 그만하 자기가 아는 신이 있을 때 자신만만하지. 맨날은 나도 그했어요선생님이몇 회가 있던지. 그러면은 말을 잘 못하겠어. 선생님한테 주문이 들려가. 어느정도 내가 내 발로 걸어갈 수 있고 나도 컨셉이 이상으로 명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긴 프로나 컨셉이 많아 컨셉이 할 때가 공부도 도리해서 내가 자신만만하게 말할 수 있거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고 내가 돌이켜 본다면 아는 힘오면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는 깨달음을 얻는게 가장 중요한 그래서 내 이름을 각성이 라고 했는데 정말 각성이 뜨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저 지각자도 저 알고 깨닫는 것도 본래는 눈에도 없고 생각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성불하 것도 없기 때문에 그걸 안다는 것그 자체도 사실 부질없는 거죠 아까 허공꽃과 같은 줄 알았다고 했죠 그랬기 때문에 그 허공꽃과 같은 것으로 알고 느끼는 알고 깨닫는 그것도 마치 허공과 같다 허공이라서 텅 비어서 원양새가 없지 않아요 물길같이 형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텅비었다고말 공한 거다 지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지각 그런 것도 역시 허공과 같은 거죠. 허공인줄 아는 것도 또한 허공의 꽃모양과 같다. 꽃모양이다. 또한 그 지각성이 또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다 해서 지각성을 부정해서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지각성이 있는 거지 있는 거지만 있다는 데 걸리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묘한 겁니다 있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묘한 것은 입속에 차가 묘한 거 이빨보다 이빨을 딱딱해 가지고 이빨 치과 병원이 생길 정도로 잘 있지 않아요. 서울대학에서 치과대학 같은 거 만들었지 않고요환상대학그 천문 보는 거라고. 옛날 복돌 같은 건다 없앴죠. 국가에서 안 하죠.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나 치과 같은 건 만들었거든요. 이빨은 잘 상하지 아요 그런데 묘한 것은 이빨이 아닌 혀는 잘안 상하지. 혀가 부드러우면요. 이빨은 고정돼야서 그래요. 편한 마음대로 이렇게 오르다 찐다, 우그 올렸다, 밑으로 내렸다, 자유자재 자유자재한 놈은 당하는 것이 별로 없어. 이관은 그러니까 크게 다치지 않는다. 그와 같이 묘한 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느 사물에나 어느 피어에나 또는 여러가지 좋지 못한 병고 냉난에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묘한 진리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자에게는, 지금 말하면, 지각성이 없다라고 말도 하지 않죠. 만약에 지각성이 없다라고 고정시켜서 그렇게 고집성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아직 법집이 돼요 불교에서는 아직 법집, 그게 가장 결국에 큰얘기야 아직 하고 법집하고. 이두가지만 초벌하면 성불합니다 나라고 하는 벌레 우아인데,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데, 나가 있다라고 착각을 일으켜서 고집은 내는 것은 아직이라. 나뿐만 아니라 객관은 세계 우주만법도 본래 없는 거예요. 오원이 다 통했어요. 물질계, 정신계가 텅텅 비짜 그런데 모든 법무대란 우주 만번이 있는 걸로 여기죠. 객관은 세계가 있다고 보는 그것은법칙이라고 해요. 법칙을 떠나기는 더 어렵죠. 자기 자를 부정하는 것은 키울지 몰라도 자외의 천진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 없다고 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 경제까지 가야 돼요. 다 몸속에 당자는 나비가 됐는데 나비가 되었을 때 꽃동산에 꽃을 좋아했거든. 나비가 되었을 때는 꽃을 탐내고 온 마음을 가장 즐기는 그러한 생각을 내는다.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나비가 책이라고 생각거예요그것 같은 게 아집이고 나비가 되어 가지고 장자, 장주 장두라는 사람, 도교의 장자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니다 창주. 장주. 창주라고도 하고, 장자라고 창자 장자 까매양에 나오는 것. 꿈에보람 꽃동사. 꽃을 보고, 꽃을 즐기고, 꽃이 창으로 있는 줄, 나비적에 그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것은 겉집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죠. 그와 같이 우리 현실 세계가 다 우리의 관념적으로 우리의 잡념이나 인식이나 번해방상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 관념을 법집이라고 해요 아직 법칙을 다 떠나면 성불을 하죠 그래서 유물을 구경하면 있고 없는 것은 모두 다 떠나게 되면 버리게 되면 이것은 정각에 수순한다라고 말한다 정각이란 말은 청경각 성경각이 바로 원각입니다. 원각을 잘 따라서 수능하고 수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유무를 다 떠나야 되죠. 유무란 말은 아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도 허공과 같아서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없는 거라고 했죠. 그렇다 해서 또 지각성이 없는 거라고 말하지 못한다 하니까 그건 있,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말한 건데 있다 없다 는는단념이 그 우리 중생들에게 아주아는 법이지 그것을 다 떠나야만 청정한 각, 청정한 깨달음, 원각에 순응한다고 거기에 잘 부합해서 원각을 잘 따라서 아, 어, 순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상당히 어렵죠? 울고 내려가서우고나우 울고가 상당히 어려운보모 우보나, 우보나, 서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우보나, 네. 아, 이렇게 돼요. 오어요 아, 네. 이 네.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